구독, 좋아요, 클릭 빛나리 중학교 1학년 3반 해죽해죽 스마일 그 희죽이는 입꿈벅꿈벅꿈벅이는 쿵쿵쿵쿵쿵 쿵쿵쿵거리던 코 이 머리 스타일이 충청도 여자들 사이에서 먹어져요! 예, 네, 너나 드세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털털해서 참 좋네요! 윙크 하트 만발! 심장 어, 빠지! 생각하지 말자! <웃음> 그럼 오늘 결석은 한이와 음. 양길이 두 명뿐이냐? 네, 선생님! 음. 하지만 한이는 지각대장이니까 올지도 몰라요! 수업 열심히 들어라! <웃음> <웃음> 장순으로 꿈뽀꿈뽀 꿈뽀. 아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분명 선생님이 봤다고 하셨는데 설마 사, 사고는 아니겠지 세상 심란 음, 어기적 어기적 응? 화들 자, 이쁘지요? 허들허들 땀 삐질삐질 지가 이래 봬도 음식 솜씨 하나 좋아요, 하트슝숑또 살림은 얼마나 잘한대요? <웃음> 아, 밥은 새 공기밖에 안먹는구먼요 붓고붓고 그래도 힘하면 예상불에선 줘요요, 자신만만 그리고 결혼식은 낙엽지는 가을이 좋겠죠 음, 아니야, 난 싫어 음. 들들들들들 홍선생! 뭐 홍두깨 선생! 어? 세상 ]نت25. 다급 다급 다급 하이고 유순한 나이 불면 교장선생님 큰일났어요 큰일! 글쎄 큰일! 연락이 왔는데 하하. 앗! 하 드디어 재단 이사회에서 육상부지원이 통과 됐군요! 응 아니야 절레절레! 탈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1학년 3반 담임선생님을 빨리 보내래요! 허! 왜, 왜요? 음, 두깨 스물다섯 살이학년 선반 담임! 아 빨리 가봐요! 탁! 탁! 아! 네네! 아, 아, 달려라! 도깨 여기는 바출스 정의사회의 구현 어? 어? 저, 야라, 야라... 의심으심 의심. 당신이 정말 빛나리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오? 땀비지? 예, 그렇소... 신분증 줘봐요! 응? 신분증 쓰 못 믿겠는데… 응? 러디러디저 아이가 선생님 반 아이가 맞는지 보시죠 네? 저쪽! 느낌표! 아니야 빠지지지지! 아니야 빠지지지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웃음> <니가> 파출소에 <웃음> 왜 와있어? <웃음> 빛나리 중학교 학생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군 원고마 녀석이 어찌나 고집이 세던지 연락할 보자를 말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글쎄! 아, 그렇다고 이 어린 꼬마를 잡아 둔 겁니까? 예? 육상 선수 나혜리 학생 집을 기웃거리고 있다가 들키자 나혜리 선수의 옷을 찢으며 행패를 부렸대요 저 꼬마가 에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걔가 먼저 날 건드렸다고요! 저거 봐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며 그, 태든다니까요 쫄리게 맞다! 하니가 어? 잘못한 건 없을 거야! 말똥 기죽지 마라 하니야! 끄덕끄덕 그 피해자 측에서 증거물로 다가 찢어진 옷도 가져왔는데도요 너덜너덜 덜렁덜렁 응. 뭐라고 퓨? 아, 어서 오십시오 뚜깍뚜깍 뚜깍뚜깍 김순경 그 꼬마의 보호자분이 오셨어 유지혜씨 유지혜씨 와유지씨가 보호자 되신다니 몰랐습니다 하하 저 녀석 진작 얘길 하지 팬이에요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받고 무슨 큰 일인가 하고 걱정했는데 <웃음> 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아니야 <웃음> 이 양머리 <악물. 웃음> 당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 하니야 못 가라고 뭐 하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하 하나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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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잃었을 뿐내두 눈에 비친 게 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 생각이 나던 하얀 밤에 비친 그 모습 그걸 그건, 그건 엄마를 잃었을 뿐내두 눈에 비친 게 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 생각이 나던 하얀 밤에 비친 그 모습 그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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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가슴속에 뭔가 깊은 상처가 있나봐요 그래서 유지애 씨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엄마의 죽음도 유지애씨 때문이라는 아주 나쁜 어. 생각을 할 정도로 쩡쩡쩡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한니 아빤 지금 저희 집에서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하니 가슴속의 응어리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시간이 필요해요 녀석은 지금 자기의 응어리를 달리기로 폭발시키고 있어요 흐릅흐릅 녀석에게 그나마 그런 구실이 있어 다행입니다 전그 스피드를 유지시켜줄 생각이에요 녀석이 최고의 단거리 선수가 될 때쯤이면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그때까지 어떻해그 아이가 가엾어요 벌컥! 이히 아주머니 다녀왔습니다 헛뚤헛뚤 에 편지 온것 없.. 느낌표 모른표? 왕 느낌표! 몇 편마다 놀라는 어! 나홍두깨 참아 고갈! 아, <웃음> 뜨뜻, 어, 저, 내 네, 빨래 네, 네, 네, 두께 씨 어, 이제 오셔요 네, 네, 네. <웃음>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빨래를 모두 뒤지다니 꼬지 <웃음> <웃음> 마, 정들아 왜 아직도 시골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가다니요 지가 어떻게 가요 하트 뿅뿅 하트아니 어? 아 <웃음> 큰아버님께서 꼭 결혼 날짜 받아가지고 어? 오랬단 참... 말이오 그 어린 성경을 듣기 싫어아실텐데그러셔 너무 알겨? 저에게 이미 장래를 약속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고대영과 결혼할 수 없어요 어? 큰아버님 말씀이 중간 생략 어? 저보고 사람 하나 그내주는 색칠하던데요 두꺼운 두 하트 하트 뿅 착각은 음? 자유니까. 어, 올날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어? 따지지 말고. 음? 어서 이 방에서 나가주쇼. 여기는 음, 내 방이니까. 음, 나가다니요. 어디로요? 힛! 세상 타노. 그건 내가 할바 아니오? 음, 음. 아, 어서 빨리 음. 못나가요! 날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결혼 날짜 정해주기 전에는 어? 이 방에서 꼼짝도 어? 못해요! 우한이 어? 한다! 조택구망만부치건배딸 <웃음> <좁들고 할> <웃음> <미치건대? 짠짠> <웃음> 여기는 장순네 집! 허허, <웃음> 명화의 피아노 어, 실력이 제법인데 잘은 모르지만 그러게, 당신도 춤 일찍 들어와서 피아노 연주 감상 공부 좀 해요 쳇 저렇게 시끄럽게 쳐대는 것도 뭐 음악인가? <웃음> 저건! 쓸데없이 달리며 기운 빼는 육상보다는 100배 더 좋은 거야! 세상 단호! 엄마는 스포츠를 잘 모르시나 봐! 육상이 스포츠의 기본 종목이라는 것도 모르세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잘 달리는데 선내인 제가 질수 있겠어요? 네, 엄마! 어이,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서 장가 보내달라고 그 난리를 쳤네? 야해더 해보지그래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지만 장수널그 여자아이가 있는 육상부로 끌어들인 건 옳지 않아 까딱까딱 그러니 기회 봐서 적당히 빠져 오물오물 으이그 장수야 알겠니 엄마도 참. 제가 보기엔 그분이야말로 모든 선생님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소신껏 교육지침도 세우고 전력을 다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선생님이니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 너무 털털하신 것 같아요 <웃음> 고승도치를 닮아서 그런가? <웃음> <웃음> <웃음> 경청, 경청... <뿌등이>. 뿌퉁... <웃음> 맞다, 누나! 우리 선생님이 명화누나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어, <웃음> 왕 느낌표? 어머! 뭘 그래 대학은 어디고 아, 몇 아, 학년이고 아, 전공이 아, 뭐냐고도 물으시고 아, 또 남자친구가 아, 있냐고 물어보셨고 아, 아, 뭐 좋아하는지도 물어보시던 걸 아, 아, 갑자기 왜눈 얼굴이 아, 빨개져? 아, <웃음> 몰라 조용히 아, 해너 누가 좋아요? 눌러 주세요 <웃음> 늦은 밤확인해집 옥상. <웃음>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둘! 오, 백만 스물세! <웃음> 나엘이 엄마랑 놀던 대추나무 좀 봤다고 날 신고해? <웃음> 우리 엄마를 욕해놓고 오히려 내가 행패부린 거라고 했지? <웃음> 듣고 봐 널 이기고 그 집도 찾을 거니까! 누가 이기나 죽어보자말이 오당탕 옹성홍성 시끌시끌! 오? 어? 오당탕 옹성홍성 시끌시끌. 어? 시끌시끌! 빼꼼? 오? 물음표? 꼼팍꼼팍? 하니! 하니야! 아...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